교수, 엄마, 박사, 교수, 엄마, 박사, 엄마, 아줌마, 교수, 엄마, 교수, 엄마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교수 엄마입니다 저는 현재 한 미국의 주립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두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결혼했고요 이혼 안 했어요 아 그냥 혼자 키워요 제 채널에서는 크게 세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가족, 친구, 지인들과도 차마 나누지 못했던 저의 삶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1. 늦은 나이에 유학 가서 박사 과정 중에 아이 둘을 낳고 미국에서 교수가 되기까지의 과정, 경험 2. 동양인 교수 엄마로서의 삶 남편이 옆에 없어요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이죠 3. 그외에 주변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에요 애엄마, 유학생, 이민가정, 여교수, 동양인, 며느리, 와이프, 엄마로 사는 모습과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실까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결혼까지 하고 다른 유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어요. 제가 박사과정을 시작했을 무렵 남편은 석사과정을 마치고 직장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저는 혼자 남아서 그 길고 외로운 박사길을 걷게 되었죠. 박사 1년차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몰입해서 논문을 쓰는 과정 중에, 응? 하고 태어났어요. 남편이 옆에 없는데,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애를 둘이나 낳았냐고요? 제가 방학 때마다 한국을 갔었거든요. 저희가 무지, 무지, 애 뜻, 애 뜻을 썼나 봅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말들도, 말들도, 말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빅뉴스야, 빅뉴스. 남편이 없는데, 임신했대. 어? 배가 벌써 불렀어 어머 그럼 누구 새 어머 내가 그 여자 그렇게 안 봤는데 보니까 배가 벌써 불러오더라 그럼 대체 누구 새끼인 거야 어, 웬일이야 웬일 어, 그 여자 진짜 독해 애엄마가 무슨 북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나이에 공부는 아유 어쨌든 그런 말들에는 귀를 막고 아줌마로 무사히 박사과정을 잘 마치고 교수로 6년을 살았어요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좀 길어요 다른 영상에서 꼭 다시 와서 보세요 제가 나이 들어 힘들게 공부했던 과정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지금 동양인 교수로 워킹맘으로 결혼한 싱글 맘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이 채널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보다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혹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와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싶어서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용기 내서 채널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떠도는 얘기들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에요 꼭 걸러 서 들어주세요. 모든 말에 공감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욕 많이 먹을 각오 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대요. 다만 저안 들리게 욕하면 안 될까요? 제가 좀 멘탈이 약해요. 나이 먹을수록 귀도 얇아지고 어, 이제 뭐 이런 기막에도 다안 통해요. 여기까지 간단한 저의 소개와 채널 소개였습니다. 저의 첫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정, 정,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교수 아, 업 교수 업 교수 업 교수 업마였습니다.